Oh, you're a chung googling? Yes, it's a chung googling. Oh, what is it? Chung googling is a chung g o i Wow, it's a h l i n I love it. w h t do you want to eat? I a o h g o o o wow. Lobster and pasta. This is amazing. Hi, how are you? h a n d s h a k e 오 반가워 나 먹어볼게 어? 우와 랍스터야 그냥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응? 오? 여기는 살을 빼서 이렇게 다리까지 다 있어 엄청나지? 내가 이거 먹어볼게 응 음 너무 맛있어! 천국급식 정말 최고다! 랍스터를 주네. 이번엔 파스타랑 랍스터 같이 먹을 거야. 이거는 두음밥 파스타. 맛있겠다. 파스타랑 랍스터. 오, 신나겠지? 한번 먹어볼게. 응? 음? 와우, 정말 맛있어. 천국 급식 진짜 최고야. 으 어, 여기 뭔가 이상해. 응? 누구, 누구야야양 아, 누구야? 갈래. 너 지옥 갈래? 아, 뭐예요? 갈래로 놀리지 말라고요. 재미없어요. 여긴 지옥이야. 넌 지옥에 왔어. 아! 저 나쁜 짓안 했는데. 왜 지옥 왔어요? 저번에 친구 말랑이 터트리고 거짓말하고 뒤에서 친구 험담하고 그랬어, 안 그랬어? 아니 그거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. 잘못을 인정하니 오늘 급식 강도는 조금 약하게 지옥 급식을 맛보게 될 거야. 아안 아, 돼요 지옥 안돼안돼안 돼, 돼, 돼. 다음에 또 지옥 오면 그때 강도가 높을 거야. 안돼와안 돼. 하 한언섭씨 지옥 급식이 왔다. 뭐야? 진짜 동물원 가서 코끼리 똥 진짜 본적 있어 으 음. 진짜 이렇게 생겼어 냄새까지 나는거 같아 네? 빵이라고요? 이게 빵? No. 이게 코끼리 똥 모양의 빵이라니 실제로 맛있다고? 후. 맛있다고 하니까 한번 먹어보겠어 우악, <웃음> <웃음> <웃음> 코끼리 똥 뭔가 기분 나빠 어? 오레 온가? 손으로 잘라서 먹어야겠다. 오. 음. 응? 음. 맛이 있는데 뭔가 기분 나빠. 이게 빵이라고? 우와! 와우. 나 방금 신기한 거 봤어. 이건 톰과 저리 치즈 같아. 내가 톰과 저리 나오는 쥐가 된것 같아. 찍찍찍 나 쥐야. 오, 나 오늘 치즈 찾으러 간다. 치즈 찾았다. 이 치즈 만화에 나오는 거랑 똑같아. 진짜 치즈인지 한번 먹어볼까? 치즈? 오 와우. 뭐야? 응? 한번 먹어볼게. 응? 오, 이거 치즈 아니야? 치즈 케이크야. 너무 맛있어서 한번더 먹어 볼게. 치즈 모양 예쁘지? 이 부분을 먹을 거야. 오. 우와. 음. 너무 맛있다. 이건 또 뭐야? 먹으라는 거야, 털실을. 응? 이것도 먹는 거라고요? 완전 털실이잖아, 털실, 털실을 어떻게 먹어요? 어? 쪼개지네. 이거 케이크이잖아. 털실이라서 좀 기분 나쁘긴 한데 한입 먹어봐야겠다. 구운 하니까 응? 음? 맛있잖아. 으아. 그래도 털실이잖아. 이건. 코깨이 똥보다는 기분이 덜 나쁘다고. <웃음> 음, 이렇게 털실을 먹다가 털실이 목에 걸리면 이렇게 태떼떼 no! 느낌이 얼마나 이상한데. 지옥 급식의 단계를 낮춰준다고 하셨는데 에휴, 다행이다. 다음에 또 오면 또 이상한 급식 먹겠지? 안 돼! <웃음> 오, It's funny. It says French fly. But it's jelly! Ooh. Wow! What? Oh. Wow! I'm not sure w i o i Let me try it. Oh! Oh! Oh! Oh! Oh! Oh! Oh! Oh! Oh! h Oh! Oh! o o 스 t r 리 w b e r r y flavor, French pie, c h 고 c o l a t e g i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? 오징어가 젤리로 c o 다니. 너무 c h o c o 하 참. 이 안에 고추장 마요가 들어가있어 기분 나빠. t e chocolate, c h 세요 고추장을 왜 넣어요 젤리에? 아니, 양념 스프를 넣고 흔들려고 러는데 그러기 싫거든요? 완전 이상할 것 같아요. 전 찍먹입니다. 가루잖아? 소스인 줄 알았는데. <웃음> 여러분은 찍먹이에요, 부먹이에요전 찍먹. 으, 모양도 완전 기분 나쁘습니다. 진짜 오징어다리 같아.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음. <목소리> 으악, 나도 대성공은할수 있겠다. 최악의 지옥급 먹기 대성공. 으악, 아직도 입에서 오징어 냄새 나.